더 들어와줘. 안 돼, 여덟 명이서 하는 거야? 안 네. 돼, 안 돼. 네. <웃음> 나중에, 어, 다 죽겠네. 일단은 여덟 명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이제, 과연.. 여름 이벤트? 응? 어 그러게? 뭐야? 여름 이벤트 배치를 받았네? 와 오랜만이다! 문 열어주세요! 아안안 어, 안 느려서.. 아 불편해.. 아아 아, 좁아! 3위층 너무 좁아! 으아.. 야 3위층이 너무 좁지 않냐? 너무 좁긴 해 근데 진짜.. 네.. 야, 너무 오랜만이다. 좁은데? 야, 살아. 와, 야, 살아. 와, 살아다. 살아. 근데 마지막에 뭐 꼬리 달렸다는데. 야, 문 열어. 문 열어. 베드거리지 말고. 그 빨리 열어줘. 하이. 하이. 아 자꾸 때리지 마세요. 빗소리 나요. 야. 참옥. 참옥. 난 챙길 수 있는 거다 챙겨, 일단. 다 챙겨. 얘 챙길 수 있는 거 그치. 많이 가도 일단 다 챙겨. 코잉. 코잉. 코잉염. 아 저기 올라가네. 야 여기. 분 옆에. 오. 아 뭐야, 날아갔어요. <웃음> 아 옛날에 여기서 부활 때 어, 달걀, 어, 달걀 어, 같은 거 찾는 거 아. 괜찮은데 내칼 내.. 내칼 내, 내 칼. <웃음> 근데 저기 위에 전등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오늘와 나도 칼이 있었는데 여자방 다 잔을 표. 포인 이건 아니야? 일단 저희 전등 올라갈 수 있는 곳인지부터 봐야되겠어 못 믿겠어 던데.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건 알겠는데 어 콜라? 아, 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기 쉽다 파밍해 파밍해 시간이 없어 아이 손전등 못줍냐 안돼 아니 아니야 나안 놀고 싶어 아니야 우린 파밍하는 게더 좋아 어 코인 있다 오. 여기도 있다 오. 그래 알아 잃어버렸다면서 근데 여기가 빛이야? 어디서 찾으라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예예예한 박자 하데아야안 보여 안돼안 안 보여 나 어디 있는 거야 아 저기구나 이걸 이걸 다 있혀. 찾으라고 안돼 막아 막아 안 돼. 막아 오케이 막아 아 걱정하고 지마그 오케이 오케이 가 막아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아니 자국, 칼 자국. 야 무승부다. 그놈 참 진짜 복잡한데. 야 우리 갑자기 여섯 명 됐는데 여덟 명 아니야? 뭐야? 왜두명 줄었어? 빨리 빨리 커밍할 거야. 커밍 올라가. 필요 없어. 뭐야? 이거 왜 여기서? 예전 지금 몬스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저게 또 있다. 일단 야방가방가그 몬스 나오면 저희 전등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될 걸. 모자 여기 있다. 아 카페테리아구나. 음식이랑 이거. 여기서. 일단 남자방가. 남자방에 음식 하나 있음. 먹을래? 햄버거. 오케이. 먹어. 아니 난안 안 먹을래. 알겠어, 나도 안 먹을래. 이거 피채워질 걸? 어 가면 있다. 먹맙아요 근데 이제 이제쯤이면 나올만한데? 어 먹을 수있 나 그냥 여기 있을래. 제발. 오케이. 테이프 안 됐다. 와리 어, 있어? 운나 여기 여기 2층 2층, 2층. 네가 2층 어디? 2층 여기 전등 위. 여기 올라와. 그래. 여기는 그나마 안전할 거야. 저기 안갈 거야. 여기서 그냥 보면 돼. 안갈 거야. 난 저기 먹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잠수 타고 있을래 아니면 저저만먹 먹고 올 go to 없어. 아니, 난난 안전하게 여기 있을래 to 이 o to the house. I'm g o 우리 옛날, 우리 옛날 보육원. 다음 날 바로 온 거야? 으아! 우리 정말 고생했었지 한 시간 동안. 으아! 으아! 몬스터다 어? 어? 안돼! 안 돼. 나 올라갈게 올라갈게 그래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It's the monster! 몬스터다! 어 그래 그쪽으로 올라오는게 더 편해 이거 진짜 밀쳐지는거였으면 난리났다 이미 나도 줘, 나도 줘. 로복스지면 나도 줘나 코인이 94코인 밖에 없어 무슨 사주. 소리야 난 14코인이라고 응? 그래 그럼 말고 어나 이름 뭐였더라? 어쨌든 소희좀 끌게 어내 이름 뭐? 제, 제, 저 선생님 이름 뭐였더라 사라 아뭐 그래 사라 사시 아, 용돈 줘 <웃음> 와, 몬스터다. 옛날에 이거 봤을 때 아주 겁난 oh God, it's, it's 겁나 놀랬었죠. 오 마이 갓. 진짜 너무. 왜겁나서이 지금도 놀라긴 하 <남. 웃음> 생긴 건안 무서운데 음. 자꾸 화면에 올때 이제 핑! 차 <웃음> <거 맞아>. 가슴. <웃음> 안 가슴. 제 텔포 써. 으어 쟤가 훌라한거못 먹었다 제발 여기로 테포하지마 여기 <웃음> 있는 어떻게.. 아 맞다 우리 칼좋줘야되는데어 칼 야야야야야 으악 아이고 안돼 안돼 야 몬스터가 몬스터가 나한테 쫓아온다 어 살았다 어 살았다 나한테 테프한다 얘 잡고 나한테 테포했었어얘 조심해 야 여긴다 아 아이고! 괜찮아! 튀어! 아 내가 여기로 최소 이케 해볼게 아니 저기 부하가 내 앞에서 나 쫓으려고 오는데 으아! 살려줘! 부하씨 귀엽네 얼른 먹어! 우와 깜짝아! 같이 떠올렸어 아이저 부하는 자꾸 나 쫓으려고 는데 아니! 그만 쫓아오라고! 으아악! 계속해! 부하들이! 부하들이 다 쫓아온다! 으아! 야, 튀어! 으아악! 어? 어, 와, 살았다. 살았다! 어후... 아, 진짜! 나 플라밍고 먹어야지! 나도 플라밍고! 못 먹었어... 야, 우리 장난감도 죽어야 돼! 다시 가, 다시! 아 진짜 내 피! 아이고 그래서 다 안달았다 그래요! 나 피, 반피 이상 달았다고 이게 뭐지? 아 블록시콜라다 어? 저겠다 응? 어디? 꽃아 맞아 저희도 먹었어 우리 죽이려 했어요 와돈 와데이 케어 어, 어..어디어디? 아 그렇네? 호인 쓰실까? 우리 거짓말 안했어 장난하걸 주워야 돼어쪽 거의 다 찾았다. 나 여기 야, 핑, 갈게. 나 핑크색 방에서 기다릴게. 어, 나 화장실만 찾고 갈게. 아, 그래? 그럼 아, 나도, 나도 갈래? 아, 없어, 없어. 없어. 가가가가. 고고고고고고. 화장실 나, 뭐 가. 있어? 없어. 야, 빨리 와. 이따 둘러봐도 되잖아. 아 진짜 내피나 <웃음>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그래 뛰어와라 간다 간다 이렇게 핑크 핑크 핑크 핑크 안녕하세요 아 어, 이거 제가 피. 깜짝 놀랬다 근데 <웃음> 시간 지나면 피 회복되나? 안 되면 아물 마시는 거아 마시진 않을 거잖아 야 접시, 접시. 야 근데 아침에 너무 조금 준거 아니야? 채소 4 개는 줘야지. <웃음> 아침부터 엄청난 걸 주시는. 야, 아 파밍, 야 우리밖에 안 남았다. 어왜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다 벌써부터. 네, 그래, 다 나갔죠? 어, 미들 다 사라졌는데? <웃음> 뭐지? 아침, 파밍. 화밍에 아까 못던데데야 r e I'm 어 o m 화장실 here. I'm coming here. 어. m c 어 없어. n g 어 e r e I'm coming here. i 카 c 카 m 테리 g 는 알겠는데 아 여기 하 i n g here. I'm coming 아, e r e I'm coming h 지금 나가지도 못한단 말이야 왜나 네, 못할? 아이스말 팬케이크 팬케이크 되게 자주 주시네 오키 나거어졌어 어? 팬케이크 줘야왜 팬케이크. 팬케이크 세 접시나 줘 우리 둘밖에 없어 자기도 먹으려나 보지 그럴 수도 있네 팬케이크, 팬케이크 좀, 좀 먹어 아껴놔야지 나도 나플피아가참 나 좋겠다. 나여개꽉 찾았어. 아 나머지 하나 저기 있네. 어 잠시만 어떻게 가 저리?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나머지 하나 저기 있는데 어떻게? 나아개 찾고 하나 남았는데. 나도야 어디 있는가데 아, 열어주겠지? 열어줘. 어디 있어? 저기, 아 저기, 저기. 해변가. 아그 네, 네. 오케이. 제발. 그래! 플레이 어, 어, 어, 어, 해줘! 플레이 타임! 안 플레이 타임 있잖아. 해줘!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 고! <끝> 고! <끝> 예이! 플레이 <끝> 타임! 예이! 아, 네. 와! 까따, 까따. 가! 가! 바로 가버려! 해변 좀! 가! 칼 줘! 내놔! 오마이! 하지 말고! 줘 쪼! 쪼쪼쪼쪼! 쪼! 칼 줘! 칼 줘! 칼줘칼조 쪼! 칼 줘! 점프 뛰지 네. 마! 칼 줘! 유기리 타지 마! 올라타! 칼 줘! 아니! 칼줘칼 줘! 네. 네. 리워드 빨리 줘! 클레임! 이름 뭐, 게스트 완료! 네. 네. 뭐야 얘왜 왜 이래? 어 사라졌어! 어 네. 네. 제주가 어야야야 환생하지마 환생하지마 어 환생했다 어? <웃음> 아 개센 칼 얻었다 야 너무 예 나무칼 못 머리 버리... 못버리냐못 버리네 그냥 들고 있어 우리 다 파밍했지 이 정도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일단 있는 건다 줘서 i 칼 n 주세요. u 살아 if you're going t g u y s we n e e d to talk about the monster. We 아, 못 man. 나가? 아, 왜못 나가? 바로 뛰어야 돼. 아, 잠깐만. 우리 이번 엘리베이터잖아. 어? <웃음> 어, 엘리베이터 들어와, 들어와. b o u t t 뭐 했, m 뭐 o 우리 내려갈 거야. 잘 있어. 잘 있어라. 근데 어디로... 어, 그 우리... 어... 어, 나 우리 갇혔다, 야. 맞아, 여기 갇혔어. 이제 또 온다. 이제 걔가 그걸 쏴가지고 근데, 우리 내려가, 지하로 걸 내려가는 버튼이 없는데, 여긴? 그러니까. 지하버튼이 없는데? 지하버튼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간 거지? It can't be. 아니 이으니이 아. 아니야 한참정부터이랬다고요 Look, the m i n i 와 부활이 침입할 거야. 와 뛰어와. 겁나 빨리 뛰어와. 떠오, 저거, 오 저거, 저거. 뛰어라고. 제발 와. 뭐라고 사라 왜 거기있어 빨리 여기로 와어일러 아니 그래, 우리 있 알겠다고 이제. 알겠다고 알겠어 왜 아니 조긍하지마 조긍 어 사라 왔다 눌러 눌러 눌러 어못 눌러? 아니 아까부터 못 눌렀더니 독수 생겼다. 업그레이드 거전 오마가, 이스가 몬스터 오마가, 오마가, 오마가, 오마가, 오가 오마가, 오마다 오마가, 오마가, 오마가, 오마가, 오마가, 오오뜨오겠가 오마가, 오마가, 오마가, 오마거지쏘지마 사라를 쏴 우릴 쏘지마 사라봉사 됐 아. 엘리베이터는 아시네? 오, 안 쏘네 어오오 안돼 안돼 고장났어 완전 밀렸어 사라 사라졌어 <웃음> 카메라만 돌리는데요 Wow. 야 카메라만 돌린다. 야, 카메라. 이제 빨간색. 오케이. o so, yeah. e 는데 너밖에 없어. e v e r y b o d y 어디? This place. 여기 어디야? 아스 대피. 자동으로 집을 채워줘요. 싸라 어디 갔어? 됐어됐어 그랬어 그랬어 그 열어 문을 열어 아니 열라고 안돼! 떨어진다구아야원어 <웃음> 앞으로 갈수 <웃음> 있게 해줘 <웃음>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야 어린이집에 호우로가너 닦아 놓지 봐봐 원래 어른이야야 이쁜건데 <웃음> 아니 아니 왼쪽 다리에만 운동하셨어요? 전부 <웃음> 다리에만 와 어린애가 벌써.. 네 근데 둘다 일을 쓰면은 화복지겹쳤을걸아 이거 고객이 못 얻냐? 이거 먹어야.. 먹어줘 가있어봐 아, 일단 여기.. 일단 저희 가있자 미리 What if 스 웨이 o this w <웃음> 어쨌든 간에 부사대 가고 어나 나무 칼이 바뀌었다 나도야 깨부셔 깨부셔고 부셔 부셔 내가 조금 웃게 됐어 가자 아니한방이 너무 서지네 Hi. 가자 마인크래프트 고한 명은 그 날개 달린다 하리 레츠 고 오케이 예 근데 궁금한 건 날개 달린다는 건 뭐지 카츠 몰라, 그냥 대충해. 와, 어.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어 여기로 가. 이, 이거를 이제 물체로 삼아서 아, 아 막혔다. 내가 설명했잖아. 아, 메인 <웃음> 예, 일로와, 일이 코인볼 뭐해? 그래서. 쓰임 없어 보이는데? 뭐 사야돼, 사야겠어. 뭐, 펫 같은 거살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게임이 달라지는데. 와. 아? 응? 어, uh 어. -oh. It looks like it's our only way out.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단 올라가 봐야겠지요. 왜 어. 이게 절망거리? <목소리> oh no, r o falling. 빨리가. n to get out of here quickly. 여기 빨리, <목소리> 빨리, 그러니까 빨리 열어 야. 어 뭐야. 겁 나무 섭다겸 나무 다겸나나다이러다겸와무쌈동글동글 쌈다. 겸 나무 쌈다. 겸나나 오케 okay, 카사 일단 여기 뭐 비온다 막혔는데 아니 막힌 내서 에서 잊지 일판 스는데뭐애가 내린다던가 일단 일단 뛰어 가야 될것 같아 느낌상 아 m so scared. 땡땡땡뽑뽑 땡, 땡. 땡. 가 아퍼 어. 아, 아퍼 텐트. 텐트 우리 퍼링 이갈까 아, 일단 보이는 거 아무데나 들어와. 와, 난 지금 뭐아 내가 먹어서 이렇구나. 오, 맛있터 어, 나뭐 얻었다. 하오티 어, 뭐야 이건? 마실 수 있는 음식인가 본데? 아, 헬시 비엔스. 그래? 건강한 콩. 먹은 비 차냐? 아, 플러스 2. 오. 비 많이 찬다. 아, 음식 많아. 와, 부럽다. 약간 츄르같이 생겼지 않냐? 로블럭. 로블럭스 츄르다. 와, 드, 마침내, 마침내 비가. 예, 예. 예, 예, 여기 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비가 차는데, 치어야 되니까. 바 아, 진짜. 들어와. 어? 코인 있다. 응 어, 여기, 여기 코인 있어 일단. 나 여기 들어가 있어 거긴 없어. 어 여기 맞지? 들어가 있을래 여기. 아 코인 이제 그린이 있어 거어 먹었어. 야 이거 봐 있다. 응 음, 이거 손전등이야. 50로 벅스? 필요 없어. 이거 카리스면 빛이 난다고. 에이, 뭐, 우리 뭐, 일단 다 꺼, 꺼보자. 어, 어, 내가 닥 캐는 거? 이 이거 이거 나무를 패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한번 빼놨다. 아, 이거 다다 캐는 거 같은데. 그래, 네, 가보자. 가자, 가자, 가자, 그레이 라이디어. 나 계속 바뀌는데 나무가리 <웃음> 내가 이거 잘했어. 오케이. 어렵다. 알지마 가가 가. 어, 필요해 어야트레빈스가 조선 어저 밟으면 안돼 가자 야 전에는 그냥 들고 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야 내가 패게 내가 이거 넣을게 됐어 오케이 okay, 어날아 일단은 여기에 앉아있다가 가자 에이. 마침내 불이 붙었다 치유, 치유 치유만 하고 들어가 오케이 됐어 이럴줄 알았다. 어, 썬더. 아 썬더. 아나 아파. 나 아파. 산성비. 산성비. 아, 아나 살짝 발만 빼꼼했는데 이렇게 달았어. 아 백콩. 어? 썬더가. <웃음> 썬더가 <웃음> 어. 직관하고. 썬더 직관 가능한데? 진지한 버치 다닐 수 있어 아, 사과 먹을까 굿나잇 에런 잘자 잘자 보람홀 잘자 보람홀 우리 아직 안, 안, 안 넣었는데 잘자 <웃음> 잘자 잘자 영원히 자게하는데? 어 못났.. 우리 갈쳤다 잘자! 에이. 잘자! <웃음> 영원이다 잘자 재주 이건다? 뿜두두두두 응. 뭐야 저거 와 늑대다 이거 저 때려야돼 때려 때리러 가자 야이 X로 때려도 될것같지이 칼이 더 세보임 이걸로 때리자 일이좀 리미 좀, 좀 몸빵 해질수 있어요? 저 피가 61인데. 아, 네. 네, 가자 가자. 예, 앞으로 가자. 그래. 그래. 에이딘신 컨트롤. 오케이. 어? 나이스. 야, 너무 야, 야, 너 너무 센데? 야, 너왜 그래? 나 피가 안 먹어. 나 구가 달았어. 킹케이. 와 선생님 개특하단 층마다 버 틀을 주셨어 너가 거기서 나오니 저렇게 생겼어 아유 맛있다 아못 앉아 아깜짝이 가자 야 까자 가자 틀어 좀 먹고 갈게 먹으면서 와야겠다 가자 가자 안 돼. 근데 99 피해서 멈춘건데, 수영사간 먹어야지. 입어. 안 되겠다. 나 피가 너무 없어서. 일단 뭐라도 먹어야겠어. 다먹어야겠어 이거 한 먹고. 와, 야. 여기 다리다, 다리. 끊기겠다. 너무 끊길 것 같이 생겼잖아, 이거. 오 끊친다. 너무 위험하게 생겼어, 일단은. 일단 들어, 넌 들어. 영원히 자라, 영원히 자라 너도. 레이션. 일단 sure. 여기 it's an, it's 안, it's 위, it's 여기 it's 위험해 me. 보임. 나한테좀 매우 안전하지 않은 거. 어, 안전해 보이진 않아. 너한텐... 무서워하지 마, 샘. 야, 너무 당차지 마. 저기로 갈 가면 이제 이안 있... 간가, 가지 말자. <웃음> 우린 해피엔딩을 봐야 된다고? 저 물에 빠져서 죽는 엔딩은 보고 싶지 않아요. 안전해보이냐? 저게 누가 봐도 안전해보이지 않아. 약간까지는 가도 될것 같아 하면서 갑자기 이러지?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어? 어? 건물 건물 건물 있다. 아. 어야 건물 있다 저기. 야 저쪽으로 가면 이제 되나보다. 야 근데 여기 참 좋다 사연이. 도시 옆에 바로 자연이 있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늑대도 나오죠? 아주 위험한 숲이에요. 이게. 어 <웃음> 가자. 근데 결국 이 코인은 쓰지도 못하는 거같아 어디서 정리되는 건가? 좀 모아두면 기분 좋잖아. 예! <웃음> yeah! Let's go in and get out of here. 여기 얼른 가서 나가자. 열어 열어. 열어. 열어. 얼른 가자. 열어. Yeah. 야 여기 있으면 괜다 뭐야 여긴 어야 무기 있다 <웃음> 베스 집어 또 바꼈다 이에서더 하고 있는데 야 여기 자수정 같은 거 있는데 이거 먹으면은 피 채워짐 <웃음> 그냥 여기 있는 자수정은 다먹은거 같아. 아, 오케이. 여기 가방인다. 여 가방에 있어요 저장해둘 수 있어. 응. 나는 여기 4칸 더 남았어. 으여물 넣어두고. 이게 더세 보이지 않냐? 맞아. 자연.. 자연의 힘으로 지우 자연의 힘으로 악마를 죽인다 그거 어, 끊어져는 중얘 <웃음> 너무 곧게서.. 너무 바.. 너, 너 너무 너 정직하게 서있다? 야.. 발했네 야.. 은야왜 등록 안해? 등록야 지금 준비운동 하려고.. 어깨너비로 쓴거니? 야 어디서 지금.. <웃음> 어디서 준비운동을 하려고 I'm here looking for you 아, 딜리. 릴리자릴리다 뭐라는지 모르겠다. 여성가 딜리. 딜리. 딜리. 딜리. 딜리. 딜리. 딜리. 딜리. 얘는 이게 너무 갑자기야. <웃음> 좀 덥지 많이 덥긴 하겠다. 너무 더워 보이긴 한다. 실제로 더워. 싸우자, 괴물아. <웃음> 뭐야, 이건? 뭐야? 뭐야, 사라든장. 야, 야, 점점 빨개진다. 어? 어, 야, 빨개지는데? 어, 어, 어! 안 돼. 야. 안 돼. <웃음>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왜 이래? 안 돼. 안 돼. 세상이. 어, 귀여운 거다. 왜 웃지 <웃음> 말 <왜 춤을 춰? 웃음> 안 아이, 돼! 아이고. 안 돼! 꽃이 다 사라졌어. <웃음> 다리 건넜어야 되 나.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웃음> 사고 났어 야, 우리가 괴물 아니냐, 이정도면 와,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잠시만. 야, 여기 네가, 네가 있... 근데 우리는 너무 멀쩡해. 맞아, 다리가. 우리는. 우린 진짜?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어. 여기. 딴 사람들 흑백댔는데 우리 엄청 아 감정표현 달랫는데? 못 쓴대 지 가방을 봐봐 어? 뭐지? 감정표현 왜 갑자기? 감정표현 왜 갑자기 아리넨돈 됐네 내 감정표현은 뭐? 아니 감정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위에 지금은 감정표현을 사용할 수없을것같았었음 예아 yeah. 진다. 앉지 싸우자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앉지 미니언스 부하들이요. 하수인 그러면 야 싸우자. 오케이 알고 꾹. 마이 미니언스. 예 여자한테. looks like a little m o n e to infinite you. 야, 마셔. 싸우자. 싸워. 오, 오. 뭐야. 뛰어. 야, 튀어. <웃음> 오, 뭐야. 돌덩이가. 오. 응. 아, 이렇게 한 거야? 푹 튀는데. 뭐야, 아니,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올라가야 돼. 님미 여기 올라와야 돼요. 여기 용암 차서 뭔가 버렸는데 이식 진행이. 공중 부양하네. 에 여기 올라 쪽으로 가면. 요 때려야 돼요. 에이, 여기 여기 여기. 특정하게 정해져 있어. 아, 여기 어. 때려주세요 덜져. 오케이 됐다 왜안겨오라어이자어이 어이짜 갔나죠와뭐 이렇게 미안해. 많이 쏴 야야 야. 니네 기지가 다 구멍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도 아주 열심히 공격을 해. 구나 right? 이쪽으로 놀자. 해! 그래 고맙다 점점 용암이 좀 깊게 차네요 오케이 이제 pickup... 요기언.. 아 이쪽이다 이쪽 기억상 이쪽이에요 그냥 각자 나눠서.. 나눠서 때리면 안 돼? 그게, 얘네랑... 근데 그게 안 됨. <웃음> 아이 다음은 기억 안 나. 헬스는좀 수는... 그렇다. 야, 솔직히 얘네 너무 너무 엄청하지 않냐? 이렇게 있으면 얘도 버티잖아. 여기 때렸어야 떨어지지. 여기가 아니야? <웃음> 아니, 여기 때리면 다 떨어지잖아. 왜? 아야 아, 아파. 아유. 가만히 있어 안돼. 먹어 먹 안돼. 기다려, 난 여기 게 그래. 아, 아 아파. 수정가 수정가. 수정가 먹어. 계속 많이 찬다 어, 좀. 어좀 많이 차 어. 아니 왜 야. <웃음> <웃음> 야, 뭐야? <웃음> 야 어디 때리는 거야? 어디 때리는 거야? 아 저기야? 에? 어, 야가 가. 가. 씻기전에 빨리 해. 오, 왜 같이 떠서왜 이래? 와, 죽는다. 와, 녹는다. 예! 나 손님 가져올.. 어? 아니? 야! 야! 뭐 피우자. 하는 짓이야! 우리 희생길 키지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어 초록빛이! 어 이제 제가 초록빛을 화장품. 퍼뜨린다! 뭐 하는 거야어 yeah. 야! 치료된다! 쟤는 왜 자꾸 계속 가만히 있냐 쟤들은 오, 아, 안... <웃음> 또 다시 춘천 귀여, 귀엽다. <웃음> 야차 사라졌. 아이고 차어 <웃음> 아이고 차가 사라졌다. <웃음> 오, 야 보육은 돌아왔다. 와 위디디, 우리가 해냈어. 우리 가나고 있어 가 해냈다 살아 어디 있어? 내 지금 나 칼밖에 없어. 아 그래? 어나 아직 남았어. 오 야디 네. 부럽다. 어. 풀 필요 없서난 시작부터 어딨어? 겁나 맞아가지고. 와 살아. 살아 살아. 왜 여튼 꼬리가 없었으면서? 왜 꼬리가 없어? 이따가. 우리가 몬스터를 이겼어. 우리 몬스터 죽였어. 네 어디 갔었냐? 우 어디. 어디 갔었냐고. 몬스터 뭐 어떻게 했냐? 어? 저기요? 야별 보인다 저 위에서. 예. 아 그럼 말해줘요. 예. Yeah. 와, 배지. 와. 세계 슬리와 여름의, 여름의 승리, 빅토리, 예. Yeah. 코인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건 플레이 타임이야. 40, 40분 이상이구나. 40 야, 택초 가보자. 살수 그래? 있나? 아 응답 없으면 떴어. 그리 플레이 모드는 뭐야, 배지? 아 재밌다 아 여기에서 쓰는 거구나 음. 비싸다 심각하게 비데 확실히 근데 다행히도 데이케어는 어 쫄보인 난, 나, 나한테도 나 할만한 그런 거였던 거 같아 왜 이렇게 비싸? <웃음> 너무 비싼데 잠깐만 야옹야옹 야옹. 너무 비싼데? 나 세금을 해야지 뭐살살 만한 게 있어? 야, 스타 800동전. 뭐야, 멍청한 친구. 전에 그 그룹 보상이었는데 이제는 150동전 됐다. 잠깐만. 꽝 때.